이거 왜? 쓰레기 아니야? 왜? 우리.. 우리의 스크커용로 표현했대 <웃음> 엄마 이거 보관함에다? 어. 내 보관함에 다응내 보관함? 응 어? 이거 양..양..배추? 빵빰빰빰옹 <웃음> 그럼 <웃음> 내가다 아니 한입 먹어봐 응얘왜안김 먹어? 어응어 나는.. 나는.. 어! 한이 맞냐? 너한입 먹어봐 음. 맛있어? 맛있어 어. <웃음> 이따가 또 빌려먹을게 뭘 빌려먹어? <웃음> 오늘 패티를 처음 먹어보네 아. 패티 햄버거를 음. 그렇지 어 엄마 빨리 가자 <웃음> 어 그래 빨리 언니랑 같이왔으면좋겠다어맞아 좋았겠다 응저 저기 초... 저기 리선아저씨가 불어줘 어아오른쪽으로 <웃음> 승오좀 이렇게 똑같이 <웃음> 테리승리 어? 테리승리 네. 테리가 먼저 왔잖아. <웃음> 달고나가 많이 달구나 달고나가 많이 달구나 달고나가 많이 달구나 오빠! 왜 많이 먹어? 내가 뿌셔나 줄게! 아니야! 우와! 다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<아니야>. 음. <웃음> 아, 달팽이 아니야? 아니 무슨 달팽이게. 근이 <웃음> 아니야? 아니야, 움직여. 진짜로. 에이, 나오겠지. 어, 진짜로. <웃음> 엄마 뒤집어 볼까? 엄이잖아 어, 엄마 움직이잖아. 움직이잖아. 엄마 움직이잖아. 엄마 이잖이아이잖아이아 엄마 움직이잖야 엄마 이 好好好那我們好吧<音樂><音樂><音樂><音樂><音樂><音樂> 아기로 이렇게 뒤로 이에요 5살이에요? 너무 잘썼다 천재 아니에요? 여기 동그라미 천재 아니야? 아니야? 너무 웃기지 않아요? 너무 이쁘다 이리 와봐 경찰 서장님이 안해? <웃음> 엄마 이걸로 다시 찍어줄게 잠깐만. 너무 귀엽다. 하나, 둘셋테리 엄마 봐야지. <웃음> <더 귀여워> <끼1970> 와